안녕하십니까 박주민입니다 최근에 저하고 또 우리 지역의 시구의원님들 우리 협의회장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긴 거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 2023년도 의정보고서인데요 크기가 좀 작죠 보통 의정보고서는 좀큰 팜플릿 형태로 만드는데 이번엔 저희가 좀 작은 책자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추우시잖아요 근데 큰 종이 같은 거는 들고 다니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주머니에 이렇게 쏙 넣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담고 싶은 내용은 좀 많아서 페이지가 28 페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보시기 좋게 편집도 잘돼 있고 예쁘니까 받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좀 간략하게 나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입니다. 제목은 은평에 살아가는 은평을 사랑하는 박준희. 안고 있는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아주 귀여운 박솔 입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번에 학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한 것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매년 학교를 이렇게 직접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하고 만나서 학교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닌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드려요 2021년부터 23년까지 한 340억 정도 확보를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골고루 나눠드렸습니다. 사실 학교 시설들을 조금씩 개선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전 보람 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관련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는지 좀 보고 싶으시면 저희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본천 복원 관련된 사업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녹본천 복원은 한 1년 정도 사업이 수년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녹본천의 끝 지점이자 불광천의 시작 지점이 있죠 거기 신사 오골 있죠 이 부분에 사실은 이제 하수가 생활 폐수가 좀 모이는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사업이 추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나고 공사 착공시점 뒤로 늦춰졌다는 거예요. 근데 네. 더 좋죠. 어, 그쪽 개선이 되면 은 불광천에 유입되는 생활 오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불광천 수질도 추가로 개선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고요. 혁신파크 관련돼서 오세훈 시장으로 시장이 바뀌면서 혹시나 제가 약속드렸던 시립대 이전이라든지 대규모 컨벤션 시설, 어린이 복합 문화 시설 이런 것들이 좌초되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셨는데 이번에 재확정된 팀파크 구성안에 제가 약속드렸던 그세 가지가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이 시립대는 산학 연계를 할수 있는 그해서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을 지원할 수 있는 개념으로 옵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용 가능한 도서관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컨셉으로 온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여기 QR코드가 의정보고서에 있어요 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하는 영상으로 연결이 되니까 QR코드까지 활용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가 없다, 신설해달라라는 그 민원이 굉장히 많았는데 서울교육청의 용역결과가 끝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통합학교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추진되고 진행되고 있다. 자, 관련돼서 조경교육감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광천 수질 개선을 위해서 올해부터 공사가 하나 진행이 되는데요. 불광천에 한 일곱 군데 정도 생활오수가 합쳐지는 곳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개선하는 시설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임평등기소 복합문화센터로곧 만들 건데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는 설계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시간이 있죠 텀동안만은 주민들을 위한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번역에 에스컬레이터 신설 녹번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이미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없는 출구가 있죠 이 3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를 신설을 할 겁니다 근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쭉 이렇게 리스트 해놨었고 관련된 예산 확보된 현황도 쭉 보십시오 자그 다음에 신사 고개역 신설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양 은평선이 들어오면서 신사 고개역 신설된 게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경기도지사가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 직접 만났고요 이후에도 계속 만나면서 신사 고개역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경전철 다 아시죠 이제 차질없이 올해 말에 착공 예정입니다. 드디어 처음부터 지금까지 저희 은평는두개의 음. 여기 신설되는 것, 중앙고 삼거리 쪽에 하나 또 하나는 세전역 신설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산의 무장해 숲길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2km, 작년에는 한 5km 이런 식으로 계속 구간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전역에도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한쪽에만 있다 보니까 3번 출구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에스칼레이터에 있는 길 건너편에서 올라오신 다음에 무단횡단을 하시기도 하셨는데 한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신설하는 예산을 드디어 완벽하게 확충했습니다 역촌동 주민센터를 복합 개발하는 거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올해 1월이 이제 보시네요 출시 설계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일자리 센터는 뭐 이미 완공이 됐고 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역촌동과 신사동 관련된 여러 가지 공약들 그리고 확보된 예산들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네 그리고 수색 쪽 넘어가겠는데요 변전소가 좀 지중화돼야 그 인근의 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면서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됩니다 수색 변전소 지중화를 조금이라도 빨리 하려고 계속해서 한전과 만나고 있고 특히 한전 사장님과 도 직접 만나서 이필요성이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그 다음에 이거는 강북 횡단선입니다 지금 21년도에 기재부 예비사상성 조사 신청을 맞춰놓은 상태니까요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고 QR코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수색 DMC역 개발 요것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화시설 체육시설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상암으로 넘어가시는 그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등산동 빗물품프장 쪽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넣으려고 한 277억 정도 확보해 놨는데 관련된 추가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평 차거지를 겠다라는 이런 부분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중산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 200억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현재는 임시공원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어요 24년도에 착공될 때까지는 공원으로 쓰시다가 24년도에 착공돼서 마무리되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색지역에는 기부채납한 부지가 있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4년도 내년에 완공한 사업 관련된 부분 아예 그리고 그 외에도 곳곳에 좀 신경을 썼는데요 스쿨존에 바닥신호등을 설치했습니다. 한 13개 학교 총 19곳에 바닥신호등을 다 설치해서 최근에 신호등 기다리시면 바닥에 등 들어오는 거다 보실 겁니다. 그다음에 중산동 쪽에 좀 어둡다 밤거리가 그래서 밤에 직접 다 다녀봤습니다. 조도를 높인다든지 추가로 조명 관련된 작업을 해서 지금 좀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공항버스 아, 이게 은평 지역엔 공항버스가 없냐 라고 답답해 하셨는데 드디어 녹번동이나 이런 쪽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백년산로에 다람쥐버스라고 불리는 출퇴근 시간에 운영되는 버스도 신설돼서 운행되는 곳이 결정됐으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공사하고 이러는 행사들은 늘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 위원장 됐다는 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 방문하고 간담회 하고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 입법 활동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민생 관련된 입법 활동에 요즘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속되고 그래서 부채 때문에 힘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파산 회생 관련된 제도 개선 관련된 입법을 발의했고 또 통과를 시킨 바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섬사 관련된 부수도 안정 맡아서 하고 있고요 세월호 특기는 여전히 위원장하면서 하참이가 남겨놓은 공고 사항들 이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피는 그런 구조 만들고 있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위헌적인 경찰국 설치라든지 시행령 통치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거나 또는 감사원이 편파적으로 감사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쭉 제가 발의한 법안들 그리고 통과된 법안들 보시면 될것 같은데 현재까지 한 118개 중한 19개 법안 통과됐습니다 예, 네. 뭐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쭉 한번 봐주시면 자을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의정보고서가 어, 마련되어 있고요 맨 뒷장에는 다양한 채널들이 소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종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활용 가능하다는 표시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도 쭉 의정보고서 살펴봤는데요 어, 여러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큰 규모의 사업의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어, 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검토되어야 되는 부분들, 뭐 계획 자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하는 곳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